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몸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전의 힘을 조금 더 강하게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때 중요한 게 정말 많죠 하지만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바로 몸의 회전이겠죠 자, 아이언의 경우에도 우리가 회전을 할때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바로 몸의 가슴 배이 부분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운스윙 회전을 할때 몸의 앞쪽 가슴과 배를 이용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전은 몸의 앞쪽 방향으로 나가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몸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몸이 세워지면서 몸이 젖혀지면서 얼리익스텐션 동작이 나오게 되고 클럽의 경우에는 몸과 함께 같이 앞으로 가거나 혹은 지나치게 뒤로 처지게 되면서 정확한 컨택을 방해하는 동작이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회전이 끝까지 들어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체중이 발 가락 쪽에 실리게 되면서 공과 가까워지는, 그로 인해서 센크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회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몸의 뒤쪽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가슴과 배가 아닌 등, 허리, 그리고 힙, 그리고 허벅지 뒤쪽, 몸의 뒤쪽 사이드를 이용해서 회전을 해주신다면 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몸의 뒤쪽이 바라보는 곳, 타겟쪽을 향하면서 회전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체중은 왼발의 바깥쪽과 왼발의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사이드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면서 클럽을 떨어뜨려서 넘겨주기가 매우 수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공과 가까워지면서 쌩크가 나는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공간이 많이 생기니 클럽을 샬로우하게 혹은 좀 가파르게 스티프하게 내려오는 것도 내가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회전을 하실 때 몸의 앞쪽 어깨 가슴 이 부분이 아니라 몸의 뒤쪽 날개쪽지등 허리 그리고 힙의 뒤쪽 허벅지의 뒤쪽을 이용해서 회전을 해주신다면 은 지금처럼 훨씬 더 힘있게 공쪽으로 눌러 들어가면서 공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구질을 훨씬 더 힘있게 눌러서 강하게 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운스윙 때 나의 등을, 나의 허리를, 나의 날개축지를, 힙을 타겟 쪽으로 밀어주면서 돌린다는 느낌으로 타겟 쪽으로 이 몸의 뒷부분을 밀어주면서 돌린다는 느낌을 가져가면 지금처럼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타겟 쪽으로 내 몸을 밀어주면서 돌리는 느낌. 몸의 앞부분을 밀어주면서 돌리는 게 아니라 몸의 뒷부분을 밀어주면서 돌리는 느낌 이때 힙과 허벅지 뒤쪽도 같이 움직여준다면 회전량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회전의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몸의 앞부분이 써지면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회전을 하게 되겠죠 몸의 뒤쪽 부분을 사용해주면 자연스럽게 이쪽에 공간을 만들게 되면서 클럽을 넓게 얹으면서 단원을 크게 만들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드라이버샷 손쉬운 어퍼블로우 그리고 훨씬 더 손쉬운 인아웃 스윙 혹은 아웃인 스윙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스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전은 몸의 뒷부분으로 이렇게 몸의 뒷부분을 이용해서 스윙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편하고 안정적인 드라이버샷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우드든 유틸리티든 웨치도 마찬가지고요 스윙을 하실 때 몸의 앞부분이 아닌 뒷부분으로 회전하는 연습을 몸의 등, 허리, 힙, 그리고 허벅지 뒤쪽 뒷부분으로 회전하는 연습을 해주시면서 볼을 치신다면 조금 더 힘의 로스 없이 조금 더 불필요한 동작을 없이 공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스윙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실수 없는 회전을 만들어주는 몸의 뒤쪽 부분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영범 프로였습니다